아, 어, 거기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다. 음. 통하지만왜하 이제 미지않시 어, 이제, 이제, t h n k you e 불확실한 결과에 극적성을 느끼는 음, 것에 충련되는 것이 모든 음, 것이 이 모든 것이 음, <웃음>